일번 문제 갑니다. 그 화학반응식 개수 맞추는 거야. 가끔 수능에도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거 이만큼 쉽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 개수는 반응 전 후에 원자수 같다는 걸로 맞추면 되니까 여기 뭐 친절하게 탄소 1이라고 써놨네. 탄소 하나니까 반응물엔. 그럼 생성물에도 탄소가 하나가 돼야 되니까 그렇지 이건 1돼야 되겠지 뭐. 그다음에 두 번째 수소. 반응물에 수소는 4개가 있잖아. 그렇지? 따라서 생성물에도 수소가 4개 있어야 되는데 수소는 여기밖에 없어. 그래서, small b를 얼마? 2라고 써서, 2 곱하기 2는 4,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 거야. 따라서, a는 1이고, b는 2니까, 두 개의 합은 얼마? 예, 3. 개 답은 2번 되는 거죠, 뭐. 별거 없죠? 예, 다음 2번 넘어갑니다. 그래도 가끔, 이거 틀리는 친구들도 가끔 있더라고. 이게, 예, 정답률이 100%가 안 돼. 자, 다음 가요. 예, 예 2번. <웃음> 다음은 현대적 원자 모형에 대한 설명이 다라고 되어 있죠. 현대적 원자 모형은 오비탈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 오비탈이라는 건 바로 이말 그대로 전자가 원자의 주위에서 발견될 확률. 즉, 오비탈에서 첫 번째 주의할 사항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전자의 운동을 설명을 못해. Okay? 전자의 뭐 원운동하는지 진동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야. 그런데 전자의 위치는 애도 정확히 어디 있다 어디 있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여기서 발견될 확률이 좀 높아 이쪽은 좀 낮아 이렇게 표현한 게 바로 오비탈인 거지. 따라서 전자의 운동은 띠, 그 다음에 전자의 위치는 확률로 나타낸 게 오비탈이라서 발견될 확률 분포를 나타낸 것 바로 오비탈이라고 하죠.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비탈 에너지 준위. 그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이런 거예요. 그 우리가 양자수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좀 심화 하나만 할게. 우리가 주양자수가 있고, 부 또는 방위 양자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두 가지 양자수가 더 있는데, 에너지를 결정하는 양자수는 이두 가지인 거야. 그래서 주양자수는 첫 번째 오비탈의 크기 결정하고 다음에 두 번째가 에너지 결정. 다음에 부양자수 l이라고 쓰는 것은 오비탈의 종류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또한 에너지를 결정해. 그래서 통상적으로 주양자수와 부양자수 합이 큰 녀석이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커. 오케이?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음 3p 하나만 어, 4s 하나 할까요? 4s. 4s는 주양자수는 4고 다음에 s 오비탈이니까 부양자수가 0이지. 따라서 두 개의 합은 오케이 4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제 3p라는 게 있다 쳐보자고, 3p. 이 녀석은 주양자수는 3이고 p 오비탈은 부양자수가 1이잖아, 그렇지? 따라서 4s나 3p나 이두개 값이 같아. 즉, n 더하기 L값이 클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거든. 그런데 만약에 이두 개의 합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가 이게 세컨드야. 만약에 두 개의 합이 같을 때에는 주 양자수 큰 녀석이 에너지 주니가 좀더 높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거지. 그치? 물론 이건 알아두면 좋은 거고, 사실상 고교 과정에서는 그냥 1s 다음에 2s, 2s 다음에 2p 이렇게 푸는 거지 뭐. 그쵸? 예.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는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 그런 거야.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전자가 하나짜리잖아. 그치? 전자가 하나밖에 없을 때에는 전자끼리의 간섭은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 따라서 그 말은 뭐냐 하면 부양자 수에 의한 에너지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수소 원자는 원리 주양자 수만이 에너지 준위를 결정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수소 원자에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결정하는 건 원리 누구밖에 없다고. 오케이. 주 양자 수밖에 는 없다. 그래서 답은 1번 되는 거죠. 그렇지? 음. 네. 별거 없죠, 뭐. 예. 네, 다음 넘어갑니다. 예. 네. 어, 3 번은 음, 기니디에 이용되고 있는 건설, 뭐 건설 현장이죠. 음, 기억 보시면은요, 플라스틱 뭐지 알죠? 그다 석유에서 끄 집어내 가지고 만드는 거야 전부다가 다 대표적인 탄소 화합물이지. 나일론도 석유 가지고 만드는 거야, 대 탄소 화합물. 폴리에스터, 폴리, 폴리, 폴리, 폴리 붙으면 이것도 전부 다 플라스틱하고 비슷한 거거든. 그냥 그 고분자 덩어리 전부 다 탄화 어, 탄화수소랜다, 탄소 화합물이야. 따라서, 이, 기억이나 니은이나 요플이스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인공적으로 우리가 다 만들어낸 거지, 뭐. 이걸. 다음에, 콘크리트도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거죠, 뭐. 그래서 시멘트에 모래사가해서 그러면 콘크리트. 좀더 단단한 거고. 이 녀석은 단점이 누르는 힘은 센데, 옆으로 힘을 딱 주면 딱 부서지기가 쉬워. 그래서 높은 건물 세웠는데, 바람이 싹 불어서 뚝 부서지면 좀 이상하잖아. 그치? 따라서 이거 부서지지 말라고 여기에 철근 박아 넣으면 그게 바로 뭐, 예, 철근 콘크리트라고 이름 붙이는 거야. 할까요? 기억. 기억에는 이거 전부 다 그래 탄소 원자 당연히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나일론은 천연이 아니죠 합성이지 합성 그렇지 다음에 디귿 콘크리트 개발해 가지고 건축물을 더 높게 우리가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한 게 맞죠 따라서 답은 예 기억하고 디귿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읽어보면 되는 것들이니까 요거가 이런 지식들이 좀 부족한 친구들도 간혹 있어 그런 친구들은 그렇다고 뭐 주변에 책 사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교과서. 자 그리고 뭐입에 수특이 있으면 거기 나온 내용들 한 번만 차분히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 예, 다음가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 네, 사 번은요. 어 아, <웃음> 발효 과정 그 탄소화합물의 유용성 파트지 뭐. 그래서 효모를 이용해서 포도의 당 성분을 발효시키면 이 녀석이 아 에탄올 된대. 에탄올은 화학식은 쓸수 있어야 된다. C 2 개, H 다섯 개, OH. 이때 주의사항이 뭐냐 하면, o OH 있으니까 염기성 아니에요. D, 아니야. NaOH, 금속의 OH. KOH, 칼륨 붙은 거, KOH. 금속과 OH 붙은 게 염기성이고, 이 녀석은 충성이야, 중성 어쨌든, 이 녀석을 좀더 발효, 계속해서 내가 발효시키면, 발효가 일종의 산화반응이니까, 최종적으로 뭐가 만들어지냐 하면, 아세트산, CH3COH. 오케이? 이건 이름 그대로 산이죠, 산. 그래서 애는 산성인데, 참고로 뭐가 떨어져 나오냐 면이 끝에 H가 떨어져 나오는 거야. COOH가 산성을 나타내거든. 그래서 이게 떨어져 나오면서 CH3COO-로 이렇게 쫙 하고 분리가 되는 거지. 여튼, 탄소화물에서 COH 붙어 있으면, c o h 붙어 있으면 애는 산이다. 나머지는 그냥 중성 취급해도 괜찮을 거야. 기억. 기억은 에탄올, 뭐 요즘 많이 쓰잖아요. 그쵸? 소독용 의약품 맞는 거고. 다음에 니은은 얘 예, 썼죠? 산성. 다음에 전부 다가 탄화수소는 아니죠. 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만 붙어있는 거고 N은 탄소화합물이니까 예, 이거는 맞는 말인 거지. 됐지? 그래서 그래서 기니디가 다 되는 거죠. 여기까지뭐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겁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음. 네, 음. 5번은 밑줄 쫙 쳐야죠. 같은 질량, 같은 질량 나오면 통상적으로 뭘과 화학식량에서는 음, 음. 분자량에 대한 걸 많이 물어. 어쨌든 같은 질량의 용질 A하고 B가 녹아있대. 그 수용액이야. 그런데 어용질의 화학식량이 나왔고 부피가 나왔지 뭐. 야, 화학 이건 꼭꾸로 화학식량 좋네 그리고 같은 질량이라고 좋네 그러면 뭐 어떻게 돼? 이걸 통해서 몰 수계산할 수가 있잖아그 그치? 그러면 그... 아, 문 우리 문자 쓰지 말자. 지금쯤에 이거 들을 정도 학생들이면 뭐 아예 화학을 처음 보는 친구들은 아닐 테니까. 이렇게 보자고 화학식량이 40대 60이면 무게비가 2대 3이거든. 너 하나 무게가 2고 너 하나 무게가 3. 그런데 하나하나 무게비가 2대 3인데 질량이 이 꼬르 같대. 그럼 같은 질량 되려면 붙어있는 개수는 몇개몇개 몇개 돼야 돼? 우리 가장 화학 보면 맨 처음 나오는 게저 울그림. 무게가 2, 너는 무게가 2짜리고 너는 무게가 3짜리인데 같은 양 담으려면 A하고 B는 몇개씩고해야 되지? 그렇지, 3대 2. 세개두개 넣으면 질량이 똑같아지는 거니까. 따라서 이걸로 할수 있는 것이 음, A 수용액하고 B 수용액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몰수비가 3대 2라는 거야. 질문은 몰농도 비교하라고 했잖아. 참고로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거든. 따라서 부피 분의 몰수를 이용해서 몰 농도 B를 구하면 어 부피는 3, 몰수의 상대값은 3, 따라서 A는 3분의 3. B는 부피는 1, 다음에 몰수 상대값은 2, 따라서 1분의 2 이렇게 떨어지죠. 따라서 이렇게 얼마가 나와? 예, 1대 2가 바로 나오는 거야. 그 그러니까 답은 2번 되는 거지만. 그치? 음. 그리고 아주 많이 나오는 것중 하나니까 같은 질량이다 또는 이 같은 말로도뭐 있냐면 1g당. 뭐 단위 질량 당 같은 질량 이다 같은 말이야 그냥 질량이 같다 이 뜻이야 오케이 질량 같다 그러면 가벼운 녀석이 개수가 더 많아 이렇게 이해 해 놓고 가자고 어? 다음 6번 갑니다 아. 네 <웃음> 이것도 뭐 탄소 화합물의 휴용성이죠 뭐딱 보고 얘가 누군지 찾아야 되는데 이게 산소잖아 탄소 두 개에 산소 붙어 있으니까 너는 c 2 H5OH, 에탄올, 그렇죠? 에탄올, 염기성 아니다. 다음에 N은 어, 탄소 하나에 수소 두개 산소 붙어있는 거. 오케이? 포름말데하이드 됐죠? 우리가 둘다 중성이에요. 오케이? 아세트 산만 산성. 이건. 그러면 억 가는 에탄올이다, 맞고요. 다음에 나는 눈딱 힘주면 되잖아. 산소하고 붙어있는, 산소하고 수소는 안 붙어있잖아, 그렇지? 따라서 수소와 결합하지 않은 산소가 있냐 없냐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냐. 이게 리음복인 네 거고. 다음에 디귿은 탄소하고 수소 개수. 여기 탄소 몇개 있어? 두 개죠. 수소 몇개 있어? 다섯 개라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 떨어져 있는 거한번 보고. 여기 다섯 개, 여기 하나라서 전체 여섯 개. 그지 다음에 나는 탄소가 하나. 수소는 몇 개? 두 개. 따라서 몇 대면 나오지? 어, 3대2 떨어지네. 그래서 가가 나보다 크다가, 예, 맞는 거죠. 눈, 눈에 힘빡 주고. 이게 누구지? 탄소 몇 개지? 수소 몇 개지? 손으로 세면 되는 거야. 그냥 주는 문제지. 이로써, 첫 페이지는 뭐, 매우 심플하게 우리가 갔어. 에? 예, 두 번째 페이지 가자고. 쏴. 으쌰. 음, 7번 갑니다, 7번. 예, 화학 반응식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요 빈칸 채우는 거. 다음은 자동차 에어백과 관련된 두 가지 반응의 화학 반응식으로 나왔는데, 음, 여기 나왔네. 1몰이 부이 리터인 거야. 야, 1몰이면 부피로 바꾸려면 V 넣으면 되는 거고. 2몰이면 2V, 3몰이면 3V지 뭐. 어, V가 나왔으면 어 1몰로 바꿔 주시면 되는 거고. 1V는 1몰, 2V는 2몰. 이 개념이죠? 자, 계수 맞추면은요. 음, 질소 원자가 6개. 여기도 6개. 그럼 여긴 나트륨이 있어야 되겠지. 나트륨 두 개니까 기억은 Na. 똑같은 기억이니까 너도 Na. 됐죠? 다음에 철 원자 2개입니다. 그럼 여기, 그래서 철 원자 두 개인 거고, 산소 원자 세 개야. 그러면 여기도 산소 원자는 세 개가 있어야지. 그럼 요거 산소 원자 하나짜리니까 B는 얼마? 3대야 되고. 그 다음에 나트륨 원자 개수 맞추면, 여기는 나트륨 여섯 개. 그러면 여기도 나트륨 몇 개? 여섯 개 돼야 되니까 A는 6이 딱 떨어지는 거야. 됐지? 풀까? 기억은 NA다. 맞고. a 더하기 b는 구다도 맞고 이제 급만 풀면 되는 거네. 화학반응에서 개수비는 반응 또는 생성된 몰수비잖아. 그치? 그거 이용해서 풀면 돼. 그래서 생성된 질소의 부피가 3부위. 방금 했지? V 1부위면 1몰, 2부위면 2몰, 3부위면 3몰. 질소가 3몰 생겼대야. 아, 질소가 3몰. 그때 반응한 NaN3. 여기 있잖아. 야, 너 3몰이면 너 2몰. 그런데 여기에서도 3분이니까 3몰. 따라서 오, NAN3 몇몰? 2몰. 그런데 질문이 몰수 부른 게 아니고 질량이니까. 그럼 뭐야? 몰수에다가 화학식량 곱하면 되죠. 화학식량 여기 65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따라서 이렇게 곱하면 얼마? 응, 130g이 딱 하고 떨어지네. 요 그렇지? 맞는 거네. 길이 디가다 맞네. 그래서... 기억하고니어는 화학 반응식 계수 맞출 수 있냐 기본 묻는 거고 다음에 이것은 그 개수비가 몰수비라는 걸 이용할 수 있냐 그 전에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라서 음, 일몰이 부위야 그럼 2 부위는 몇몰3 부위는 몇몰그거할수 있으면 푸는 겁니다 다음 8번 넘어갑니다 음. 어, 세 가지 원자의 중성자 수를 나타낸 거라고 돼 있네요. 음. 그 우리가 위에 쓴건 질량수인데 질량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잖아. 질량수는 사실 질량은 아니죠. 질량에 영향을 끼치는 입자들의 개수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개수. 따라서 전자는 너무 가벼워서 신경을 안 쓰고 어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개수가 질량에 영향을 줘. 그래서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가 그렇지. 어 질량수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 뭐산소 나와있지만 탄소 하나 할까요? 탄소는 양성자가 6이에요. 그렇게 해서 원소 아래쪽에 써주기로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질량수가 12래. 질량수는 위에 쓰기로 했고, 그러면 질량수는 12, 양성자 6이니까 요 밑에다가 우리끼리 약속 중성자를 쓰도록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요두개 더한 값이 이 녀석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럼 그거에 따라서 양성자 1인데 중성자 빵이니까 x는 1 떨어질 거고 두개 더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1 더하기 1이니까 y는 2 떨어질 거고, 그렇지? n은 8 더하기 8이니까 z는 16 떨어질 거야. 그리고 이 녀석의 원자를 그냥 x, y, z라고 쓰라고 해 놓은 거죠. 여기 질량수를 원자량으로 보자, 가정한 거고. 그다음에 na는 아보가드로 수래요. 참고로 요거 봅시다. 1 na는? 아이씨, 스몰 a가 아니죠. 1몰입니다1몰이1 na지. 그러면 만약에 2nA는 몇 몰? 2몰, 3nA는 3몰 이렇게 바꿔 볼게. 꾸케이 참고로 2몰은 몇 nA? 2nA. 몰이 바로 nA예요. 문제 풉니다. Y는 2다. 맞지? 어, O2. 이거 O2다, O2. O1으로 보면 안 돼. 이거 하나 무게가 16이거든. 그런데 O2니까 곱하기 2 해줘야지. 그래서 분자량은 16이 아니고 32 떨어지는 거고. 다음에 이거 분자 한개 질량 나왔네. 자, 이거 분자 h 2 a X는 1이죠, 어? Z는 예, 아, 16 떨어지는 거고 따라서 저기서 말하는 H2O는 분자량이 얼마? 16짜리 하나, 1짜리 두 개니까 18 나오는 거지 맞죠? 참고로 이거 개념이 이런 거지 야야야, 야, 야, 너 1몰이면 18g이야, 그렇지? 그런데 1몰이면 아보가드로스 나왔잖아 몇 개? 어, 1NA개야 이렇게 쓰는 거야 질문 하나만 할까? 두 개가 18g이래. 그러면 한개 질량은 얼마지? 9? 아, 2분의 18g. 야 다시 한번더세 개가 18g이래. 그럼 한개 질량은 얼마? 어, 3분의 18g. 야0 개가 18g이래. 그러면 한개 질량은 얼마? 음, 10분의 18. 그러면 NA 개가 18g이래. 그러면 한개 질량은 얼마? Yes, NA 분의 18g. 이렇게 푸는 거죠. 자, 그렇죠? 참고로 그 화학을 내가 준비하는 친구들은 요것는좀 기록 좀 해놓으세요. 이거 분자량이라고 하거든. 분자량을 아보가드로수로 나누게 되면 분자 한계 질량. 음? 만약에 원자량이라고 하자고, 원자량을 아보가드로수로 나누게 되면 원자 한계 질량. One 한계 질량에다가 아보가드로수를 곱하면 오케이. 원자 한계 질량에 아보가드로수 곱하면 원자량. 분자 한개 질량에 아보가드로수 곱하면 예스 분자량 요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지? 나 아, 그럼 답이 몇 번이냐 이거? 어 NA로 나눠야지 옆에 곱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땡 그래서 다 기억 하나만 맞죠? 다음 예 9번 넘어갑니다 9번 자 그림은자두 가지 X 수용액 가고 나가 있는데 음, 나는 밀도 나왔네요. 아나 어, 이거 화면이 좀 작다. 화면 조금만 키울게요. 어 커졌어 씨. 어, 어쌤 컴퓨터 겁나 잘해. 음. 응. 참고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거든. 그렇지? 따라서 이걸 통해서 질량은 어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되는 거야. 요거나놓으시고 아, 퍼센트 나왔죠. 여러분 그 퍼센트 식을 잘 보시면 용액의 질량 곱하기 용질. 용액의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하면 요 값이 나와. 그런데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바로 바로 용질의 양을 뽑아내는 게 문제를 좀 빨리 푸는 거기 때문에 참고로 좀 알아 놓으세요. 퍼센트에다가 용액의 질량을 곱하고 나누기 100 하면 요 값이 바로 용질의 질량 나온다는 거 몰농도도 마찬가지지. 몰농도는 여기씩 한번 써볼까?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거든. 그럼 몰수를 어떻게 구해? 그렇지. 몰농도 곱하기 부피. 따라서 몰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피 단위는 리터를 쓰잖아, 그렇지? 따라서 리터를 곱해야지 몰수가 나오는 거야. 따라서 1.5에다가 0.1 리터를 곱해야죠. 그래서 0.1을 곱하면 얼마? 0.15 몰 있다는 거. 이 녀석 화학식량이 40이니까 40 곱하면 얼마? 6g이 있구나 이렇게 쓰는 거고. 그다음에 용액의 질량은 아 밀도하고 부피 곱하면 되잖아. 따라서 밀도는 1.06, 부피는 100이니까 아, 얼마? 106g이 용액의 질량인 거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물은 몇 g이지? 100g인 거죠. 용질 더하기 물의 질량이 바로 용액의 질량이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100 나누면 용질은 몇 g이 있어? 6g이 있는 거고. 전체 용액은 100g이라고 돼 있잖아. 전체 용액은 100g. 그러면 여기에는 물이 몇 g 이 있지? 예, 94g. 그럼 이걸로 알수 있는 게 야, 용질의 질량은 같아. 그런데 물은 오른쪽이 더 많아. 물을 좀더 많이 넣은 거지. 그럼 나가 더 진한 거야? 더 연한 거야? 그렇지, 연한 거지. 그래서 용질의 양은 둘다 같고 똑같이 퍼센트 농도 계산할 필요 뭐 있니? 같은 퍼센트니까 누가 더 진하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잖아. 따라서 용질의 양 같은데 물이 이쪽이 좀더많어 그럼 이게 좀더 연한 거지. 그럼 진하기는 그렇지. 가가 더 진한 거죠. 맞죠? 따라서 답은 예, 3번 되는 거네. 대체? 음. 예, 별거 없죠. 그래서 요 안에 요런 농도 문제는 현재까지는 통상적으로 그 저기 안에 들어있는 용질이 얼마 있냐. 용질의 몰수 또는 용질의 질량을 빨리 뽑아내는 게 문제 해결의 첫 번째 키야. 음. 다음 넘어갑니다. 10번 줄게. 넘어갔대요. 왜 올라가냐? <웃음> 자, 수소 원자의 주향자 수가 1 또는 2. 야, 주향자 수 1이면 1S밖에 없고 주향자 수가 2면 2S하고 2P가 있는 거죠. 그렇지? 가라다를 모형으로 나타낸 거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는 무조건 이뭐 홀쭉하면 무슨 뭐 아령 모양이라고 하냐? 2P지 뭐. Z축 방향이니까 2PZ라고 쓰면 되는 거고. 어, 1s하고 2s에서 누가 좀더 크지? 2s가 더 크죠. 주양자수가 클수록 오비탈이 크니까. 따라서 너는 1s고 너는 2s가 되는 겁니다. 됐죠? 친절하게 눈으로 봐도 얘가 커 보이는데 오비탈이 다가 더 크다고 라또 써놨네요. 기억. 그럼 주양자수는 앞에 숫자. 가는 2, 나는 1이니까 같지가 않고 부양자수, 오비탈의 종류. 그럼 오비탈의 종류는 다는 p오비탈, 다는 s오비탈이니까 같지가 않은 거지. 참고로 p 오비탈은 부양자 수가 얼마지 1이고 s 오비탈은 부양자 수가 0이에요. 세 번째 티은 자기 양자 수는 s 오비탈은 방향성이 없잖아 그렇지? 따라서 이 녀석의 자기 양자 수는 무조건 0. p 오비탈은 자기 양자 수가 -1, 0 플러스 +1 1다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이 얼만지는 모르겠어요. 그중에 하나겠죠 뭐. 어쨌든. 자기양자수는 나도 S, 다도 S니까 둘다 방향성이 없어. 방향성이 없어서 자기양자수는둘다 0으로 어때? 예, 같은 겁니다. 됐죠? 이렇게 답은 디귿 하나가 되는 거예요. 됐지? 음. 그래요. 예, 이제 11번 넘어갈게요. 예, 11번 가겠습니다. 어, 세로축은 양성자하고 중성자 비 나왔고 가로축은 전자인데 첫 번째 1번 원자래. 원자. 원자면 정기적으로 중성인 거잖아, 그렇지? 따라서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어때? 그럼 같은 거야. 따라서 통상으로 이런 문제들 나오면 전자 수를 양성자를 이렇게 처리해 주면 돼. 그럼 가로축이 양성자 수고 원자번호. 양성자가 원자번호. 그다음에 세로축은 양성자분의 중성자 수니까 아 가로하고 세로를 곱해버리면 어, 중성자 수가 나오는 거지. 그리고 양성자 수하고 양성자하고 중성자 두개 합친 값이 바로 뭐? 예, 질량수. 그 그러니까 질량수는 원소기호 왼쪽 위에 쓰고 양성자 수는 아래쪽에 쓰니까 한번 표현 한번 해보자고. 원자 번 A는 어 양성자 수 1이야. 1. 그다음에 어 양성자 1두 개를 곱해버리면 중성자 나오죠. 중성자 수는 2야. 따라서 1 더하기 2에서 질량수는 3 떨어지는 거고 B도 양성자수 1이야. 야, 양성자 수가 같아. 그럼 두 개는 뭐야? 어, 동위원소 그렇지? 화학적 성질이 똑같은 거. 그럼 양성자 1이고 1 곱하기 1 하면 중성자 1. 그러면 질량수는 2 떨어지는 거지. 그렇지? C는 양성자 5야. 다음에 곱하면 중성자도 5야. 그럼 질량수는 얼마? 10. 이렇게 나오고 e 는 양성자 6이야. 그리고 6 곱하기 1이니까 중성자도 6. 어, 6. 따라서 질량수는 10이 떨어지고요. 다음에 칸이 좀 모자란다. d는 여기 숫자. d는 양성자 6이야. 오케이. 그러면 중성자는 어 곱해서 1보다 좀더 많네. 아마 1점 얼마쯤 될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다. 야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한 n은 12보다 중성자가 6보다 더 크니까 질량수도 12보다 더 크다 정도밖에 모르죠. 뭐. 숫자가 안 나왔는데 뭐. 그럼 기억. 원자 번호는 AB가 같냐? 그럼 동의 원소. C하고 E의 동의, C하고 E는, C는 E 동의 원소냐? 그럼 C하고 E는 양성자 수가 다르잖아, 그치? N은 5고 N은 6이고, 그렇지 따라서 동의 원소가 아니죠. 질량수는 어, 3, 2, 10, 12, N은 12보다 크니까 D가 가장 큰게 맞지. 그래서 N은, 답은 기억디 것이고, N은 그, 뭐지? 질량수 양성자수, 중성자수, 이거 처리할 수 있냐? 그 이전에, 원자는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중성 원자의 특징은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같다는 것. 그거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대체, 예, 다음 넘어갑니다. 음. 예, 12번 갈게요. 음, 이거는 오비탈에 대한 건데 주양자수, 주양자수는 전자 껍질 수잖아. 따라서 주양자수는 1부터 출발, 1, 2, 3, 4. 다음에 부양자수는 오비탈의 종류. 따라서 우리가 S 오비탈은 부양자수 0이고 P 오비탈은 부양자수 1이고 다음에 D 오비탈은 부양자수 2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지? 주양자수는 1부터 출발이거든. 그럼 부양자수는 주양자수 마이너스 1부터 출발. 이렇게 한다 생각하시면 돼. 그 말이 뭐냐 하면 주양자수가 1이면 부양자수는 0밖에 없어. S 오비탈. 주양자수가 2면 부양자수는 0, S도 있고 1, P 오비탈도 있고 주양자수가 3이면 S는 0, 1, 2가 가능하다는 거. 그럼 그거 알고 있냐? 하고 묻는 게 이쪽 파트인 거야. 사실 이거 몰라도, 그냥 1s, 2s, 2p, 이것만 알아도 풀수 있겠지만. 어쨌든, 둘다 합이 3이래요. 그러면 주양자 수가, 왼쪽은 주양자수 주향, 써볼까? 1. 그런데 1이면, 에, 0밖에 안 나오니까, 절대로 합은 3안 나오겠지. 그럼 첫 번째 껍질은 아닌 거고. 두 번째, 주양자 수가 2면, 그렇죠뭐 있죠? 합자 3 나오려면 1 나오면 되는 거죠. 어? 뭐야? 부양자수 1이니까 너는 2P 오비탈. 다음에 세 번째. 갑자기 칼이 좀 모자라냐 이거. 주양자수 3이면 합0 되려면 부양자수는 0 되면 되잖아. 그치? 오, N은 뭐지? 3S 오비탈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N. 주양자수는 가가 나보다 크대. 그럼 애가 하고 애가 나가 되는 거죠. 뭐. 3, 2니까. 다 찾았어요. 기억. 가의 주양자수는 그래서 3이다가 맞고 나는 P 오비탈이다. 이것도 맞고. 다음에 어, 방향과 관계 없이 확률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방향과 관계 없는 건 뭐? 그렇지? s 오비탈밖에는 없죠. 따라서 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니디가 다 맞는 거예요. 별거 없지. 음, 요 개념만 알고 있으면 뭐 기본적으로 1s, 2s 알면 양자수하고 조금 친해지기 위해서라도 쌤도 좀 되게 안 친해요. 힘든데 음, 이렇게 숫자로 파악하는 거. 이걸로 조금 연습을 좀 해놓으세요. 좋을 거예요. 다음 넘어갑니다. 아 13번. 아 13번은 아보가드로 법칙 묻는 거죠. 그첫 줄에 T도씨에서 온도가 같고 그리고 피스톤의 특징 뭐야? 저이 경계로 해서 압력이 압력이 같다는 거. 그래서 온도하고 압력이 같으면 기체의 부피비가 바로 뭐? 오케이. 분자수비. 따라서 부피비가 1대1대 1대 2니까 분자수비도 몇대몇 몇 대면 1대1대 1대 2라고 쓰는 거야. 그치 그래서 실제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일몰이몇 리터인지도 안 나왔죠? 따라서 그냥 너한개 있다 쓰죠 뭐. 그럼 너도 하나 있는 거고 너는 예두개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기억기체 분자 수는 부피비 따라서 1하고 2가 V리터로 같죠. 질소 원자 수는 여기는 원자 몇 개야? 분자가 아니고 질소 원자. 두 개지. 여기는 질소 원자 몇 개야? 오케이. 2 곱하기 1 해서 두 개죠. 따라서 2하고 3이 같다는 거 맞고. 기체의 질량은 3. 여기는 NH3는 이거 원자량 가지고 분자량 계산하면 17 나오는 거지 그렇지? 따라서 그게 전체 두 덩어리 있으니까 얼마? 34, 질량의 상대값. 다음에 1은, 이거 분자량 2짜리잖아. 그러면 분자량 2 곱하기 1에서 질량 얼마? 예, 2 나오는 거지. 따라서 3, 2, 1에 34배냐? 아니죠. 2분의 34배네. N은 2고 N은 34니까. 그래서 땡. 그렇죠? 17배네, 1 7배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리연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기체에서 아보가도로 법칙을 아냐. 그다음에 화학식량과 몰수 기본 계산할 수 있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음 넘어갑니다. 14번. 음. 예, 14번은 동의원소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냐.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평균 원자량 계산할 수 있냐. 평균 원자량은 별게 없어. 그냥 평균 점수, 우리 반 평균 점수, 반 평균 점수 계산한 거하고 똑같아. 어쨌든 간에, 음, 원자래요. 첫 번째 1번, 요거 체크. 원자면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같다는 거. 이온이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오, 전자가 하나 있잖아. 바깥쪽에 도는 거.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양성자. 따라서 키억요 색깔은 양성자다가 맞는 거고. 그지 다음에 두 번째 니은 A분의 B 묻는 거네. A가 뭐야? 아, 질량수 묻는 거죠. 위엔. 그러면 애는 양성자가 하나야. 중성자는 없어. 그럼 질량수는 1되는 거고 사실상 질량수는 질량에 영향을 끼치는 입자들의 개수이기 때문에 전자는 워낙 가벼워서 질량 신경 안 쓰잖아. 그럼 질량에 영향을 끼치는 입자들의 수는 요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그냥 딱 보고 너두 개구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A는 1이고 B는 2니까 A분의 B는 2다가 맞는 거고. 자 그리고 원자량을 질량수로 쓰라고 돼 있어. 문제에서. 따라서 이 녀석은 질량수가 원자량 1짜리고 이 녀석은 원자량 2짜리인데 이두 개가 99.99 .99 대 0.01로 있는 거야. 누가 압도적으로 많아? 지어 원자량 1짜리가 압도적으로 많지. 따라서 당연히 평균도 1에 가까워서 2에 가까워서 1에 아주 가까워지는 거야. 따라서 1.5보다 당연히 클 리는 없지. 훨씬 작죠. 계산할 필요도 없죠, 이거는. 됐죠? 예. 예, 이렇게 해서... 예. 14번 넘어갑니다. 다음 15번 갈게요. 15번은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 가장 기본 파트죠.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는 무슨 비야? 어, 몰수비, 반응 또는 생성된 물질의 몰수비. 그게 그거 활용하라는 거야. 그래서 개수는 다 주어져 있으니까 질문을 한번 보면, 가하고 나는 같은 양의, 아, 이두 개는 몰수가 똑같다라고 돼 있어. 음, 같은 몰수. 같은 몰수 놓고 내가 반응을 시킨 거야. 그런데 같은 농도의 hc에. 참고로 주의할 게 개수비는 몰수비지, 몰농도비가 아니다. 알겠지? 따라서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잖니. 그치? 따라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서 막 이걸 맞추려면 몰수를 뽑아내줘야 돼. 그래서 몰농도 곱하기 부피가 바로 몰수라는 거. 그래서 요 개념 조금. 집어넣자고. 오개념이야. 조심해야 돼. 몰 농도비가 개수비는 아닌 거야. 몰 농도비를 개수비로 쓰려면 특수한 조건이 있어야 돼. 뭐요 부피가 항상 같다든지 라 등등. 부피가 항상 같다면 그렇지 몰 농도가 바로 몰수가 되는 거니까. 음. 자 어쨌든 같은 농도의 HCL을 조금씩 넣어서 반응을 시켰대요. 그런데 넣어준 HCL의 부피에 따른 생성된 기체의 진량인데 자 우리한테 필요한 건 HCl의 몰농도가 아니고 몰수죠. 그런데 여기서 실험하든, 여기서 가든 나든 간에 같은 농도라고 돼 있거든. 따라서 농도는 같으니까 지워도 돼. 그 지웠다는 얘기는 뭐냐? 들어간 부피가 바로 몰수라는 거지. 그래서 가다가 꺾인 이 지점이 반응이 끝난 지점이잖아. HCl을 계속 넣어도 더 이상 안 생겨. 왜? 마그네슘이 다 반응했으니까. 여기는 왜? 탄산수소나트륨이 다 반응을 했으니까. 따라서 요 지점이 다 반응한 양이 돼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때 집어넣은 HCl의 몰수는 부피의 비례거든? 따라서 여기는 A밀이 들어갔고 여기는 B밀이 들어갔으니까 이 A하고 B가 바로 뭐? 반응한 HCl의 몰수 B가 떨어지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여기 조건 가지고 한 바퀴 쭉 한번 돌려볼까요, 우리가? 수소는요, 분자량이 2야. 그런데 2g 생기고 끝났으니까 수소 몇몰 생긴 거지? 1몰의 수소가 생긴 거야. 그럼 요 실험에서 그 수소가 1몰 생기면 마그네슘은 몇몰 반응했다고? 그럼 1몰 반응했다는 거지. 그런데 방금 문제에서 여기 여기 두 개의 몰 수는 똑같다면서 따라서 여기도 N은 1몰이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1몰. 그러면 이 1몰이 다 반응을 하면 발생한 CO2는 그렇지. 개수비가 1대1이니까 1몰 생기거든? 그럼 여기서도 c 오2는 1몰이 생기는 거야. 그럼 이산화탄소는 분자량 계산하면 44 나오니까 W는 얼마? 예, 44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개가 똑같이 1몰, 1몰 반응했을 때 반응한 HCl의 몰수비는 몇대 몇? 대면? 2대 1이거든. 이 몰수비가 몰 농도가 같다며? 그럼 바로 뭐 부피비가 되는 거야. 내가 이 문제를 조금 바꾸면 몰 농도를 좀 다르게 넣어주겠어. 오케이? 그럼 다르게 넣어주면 그때 부피도 내가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이 문제는 몰 농도가 같다고 라 했으니까 반응한 몰수비는 2대 1. 따라서 집어넣은 HCL의 부피비도 몇 대면? 2대 1. 그래서 질문이 a 분의 b 곱하기 w잖아. 그러면 2대 1, 부피도 2대 1이니까 a가 2면 b는 1 되는 거고 w는 예44 나왔으니까 그렇지? 따라서 답은 얼마? 22 떨어지는 거죠. 예, 답은 예, 예 4번 되는 거예요. 됐지? 음. 별거 없죠. 엄마. 예, 화학 반응에서 양식 관계 기본으로 깔수 있냐? 그리고 요 개념 알고 있냐? 그거 묻는 겁니다. 예, 다음, 16번 넘어갑니다. 음. 아, 자, 16번도 농도 계산 기본으로 할수 있냐? 요거죠. 아, 괜히 지웠네. 다시 한번 더. 몰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 그렇죠 따라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용질의 몰수. 몰 농도 곱하기 부피가 바로 용질의 몰수다. 이걸 써내면 2몰 농도 100ml야. 그럼 우리가 곱할 때 부피는 리터 단위로 곱해야지. 몰수가 나오니까 100ml는 몇 리터지? 0.1리터. 따라서 여기에는 용질이 0.2몰이 있었던 거야. 거기에 물을 넣었으니까 여기도 당연히 용질은 몇몰 있어? 그렇지, 0.2몰. 용질의 몰수는 여기나 여기나 같은 거지. 그럼 여기 용질 몰수는 어떻게 계산해? 똑같이몰 농도 곱하기 부피. 부피는 리터로 바꿔서. 따라서 0 2 2도 곱하기 a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1 떨어지는 거지. 뭐. 대체? 지 응. a 구했고 구했어. 알? 그럼 가에서 만든 수용액 이 x. 수용액에 x를 0.3몰을 더 집어넣었대. 여기 0.2몰이 있었잖아, 용질이. 그런데 0.3몰을 더 넣으면 여기는 용질이 몇몰 있어? 0.5몰이 있는 거지, 뭐. 용질 x가. 그러면 똑같이 몰더 곱하기 부피하면 용질 몰수 나오는 겨 0 5리터니까 0.5B. 따라서 B는 얼마 나와? 예, 1 떨어지는 거지. 요 식만 쓰면 되는 거지. 그리고 물 집어넣었으니까 용질의 개수 가 같고 용질 넣었어. 여기 용질과 여기 용질 합친 값이 전체 용질의 몰수다 이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 질문. 따라서 A분의 B. A도 1이고 B도 1이니까 그 값은 얼마? 예, 1 떨어지죠. 예, 답은 2번 되는 거예요. 됐지? 네, 세 번째 페이지까지 우리가 해서 풀이를 마쳤습니다. 다음 네 번째 페이지로 갈게네 번째 페이지 되면 난이도가 그래도 앞이 보다 좀 올라가죠. 그래도 뭐이 정도로 뭐 그치 그렇죠? 잘. 17번. A하고 B로 이루어진. 원소는 두 종류밖에 없어. A하고 B. 그래서 가에는 AB, X, 야. B가 몇 개인지 모르겠다. 와씨 어렵겠는데 이 생각을 했는데 딱 보자마자 야씨 질량비도 아니야. 몰수비를 줘 버렸어. 그래서 여기 가에선 ABX인데 A하고 B의 몰수비가 몇 대면 1대4라고 친절하게 준 거야. 그래서 가는 A 하나에 B 4개 네 붙어 있는 거라니까. 따라서 이걸 ABX라고 썼으니 그렇지 X가 4가 되는 거지 뭐. 그래서 기억 X는 4다 맞는 거고. 됐죠? 거기에다가 근데 이게 몇 개인지는 내가 모르겠어. 거기에다가 내가 A2, B2를 1 모를 내가 집어넣은 거예요. 1 l 그랬더니 여기 함께 섞었을 때 원자수 비율이 1대2가 떨어진 거야. A하고 B. 이게 눈치껏 있는 친구들은 너 하나면 A, 3개, B, 6개 1대2 하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걸 뭐 A라고 써놓고 계산해 보면 그럼 A 전체 몇개 있죠? 여기는 A개, 여기는 두개라서 A 플러스 2개. 다음에 여기 B는 몇개 있지? 4A. 다음에 여기 두 개죠? 곱하기 2. 요 값이 1대 2더라. 이런 거지만. 됐지? 그래서 이걸 내가 쭉 풀면 쓱쓱쓱해서. 그럼 그 a 더하기 2가 2a 더하기 1과 어 1대 1이니까 같다고 라 해서 풀면 되겠네요. 따라서 넘기면 a는 얼마 나와? 1 떨어지는 거야. 아, 너는 1몰이 있었구나. 이거 1몰 있었는데 그게 wg이구나. 1몰이 wg이구나. 그러면 1몰의 질량수, 요 숫자가 바로 뭐지? 예, 분자량. 니은, ABX의 분자량은 W보다 크다가 아니고 바로 W가 되는 거고. 그러면 각 가정후 용기에 존재하는 총원자수 비는 여기는 A, 요거 전체가 1몰이 있었잖니 따라서 1, 사 해서 전체가 5몰 되는 거고. 여기는 A 몇 개냐? A 하나, 어, A 세 개네? A가 세 개. B는 그거의 두 배니까 여섯 개. 총 9몰 되는 거지. 그래서 원자수 비는 분자 수가 아니고 원자 수비는 5대 9 떨어지죠. 그래서 1대 2가 아니네. 맞죠? 5대 9. 그래서 땡. 기억 하나만 맞나요? 그렇지?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몰 수비가 나왔으니까 마지막에 요거 하나만. 이런 거좀잘안 돼서 어려움 겪는 친구들이 있어. 그요 정도 연습을 조금 해놔. 음. 다음 18번 넘어갑니다. 아, 18번은. 뭐 양자수인데 뭐 별거 없어요. 이런 대로 보시면 잘 읽어보면 돼. 말이 길어서 그렇지 만 뭐. 18번도 그렇고 20번도. 문제 말이 좀긴 거야, 단지. 아, 무뭐 차분히만 읽어보면 돼. 각 오비탈의 n에 해당하는 키패드의 숫자 보아턴을 l 플러스 1. 이거는 기본 개념이 뭐냐 하면 주양자수, 우리가 n. 다음에 부 또는 방위양자수 l 있잖아요. 그렇지? 주양자수는 전자 껍질에 해당하는 값이기 때문에 1부터 출발이야. 1, 2, 3, 이렇게 뭐 등등등 있겠지. 부양자수는 오비탈의 종류죠.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은 S오비탈 밖에 없고, S오비탈은 부양자수를 0이라고 쓰잖아? 즉, 부양자수는 최대값이 이 녀석에 1된 거야. 그래서 0. 그럼 N은 0도 있고, 최대값 1. 2보다 1만 작으면 돼. 어, A, 세 번째 껍질에서 부양자수 최대값은 3보다 하나만 작으면 돼. 따라서 0, 1, 2. 이렇게 가는 거죠. 뭐. 그죠 그래서 뭐냐 하면 그 숫자 버튼을 L에다가 더하기 1 해서 눌러가. 따라서 0이면 한번누르란 뜻이고 아, S 오비탈은 1회 눌러 이 뜻이고 P 오비탈은 1이니까 2회 눌러 이 뜻이고 다음에 이거 2면 D 오비탈이죠. D 오비탈은 2니까 3회 눌러 이 뜻인 거야. 그럼 그거에 따라서 해보면 1S. 아, 첫 번째 칸에 S니까 1회 눌러. 한번 누르면 어, A. 야, 씨, 이게, 요즘, 이거, 요즘 다, 문자가 다 천지인이냐? 이, 그, 이 그렇죠? 뭐, 삼성거 쓰면 그렇고, 뭐, 저희 뭐, 쿼티 키, 쿼티의 그 키패드 쓰잖아요, 다들. 막 아이, 뻥! 이러면 막, 그것도 쓰고 하니까. 에? 그래서 이추억의이 버튼을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다. 옛날 보면, 있던만한 그, 그, 전화기 큰거 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눌러가지고 문자도, 이렇게 하기도 했었거든. 어쨌든, 야, 이게, 한번 누르면 h 히고 땅땅 두번 누르면 B고, 땅땅땅 세번 누르면 C가 나와.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깜빡깜빡 하다가 딱 C 고정. 그 다음에 내가 E를 누르고 E를 치고 싶으면 땅땅 이거 두번 치는 거야. 그렇죠. 난 아니까. <웃음> ES. 야, E를 한번 눌러라. 그래서 D 떨어지고. 음, A 있어. D도 나왔어. EP. 어, P니까 이회 눌러라. 이걸 띵띵 두번 누르면, 예, E 떨어지죠. 그래서 이도 딱. 세 번째, 이것을 S 한번 눌러라. 한번 누르면 뭐 나와? G 나오죠. G 딱! 그러면 없는 거는 뭐? 예, 2번 B 되는 거야. 알면 별거 없는 거죠, 뭐.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18번은 한번 여러분들 구어 능력 물어본 거고, 야, 이추억의 킵해도 이해할 수 있어? 알면 안 봐도 되는 거고, 그죠 이걸 혹시나 모를까봐 요거 설명서 넣어놓은 거고, 음, 어 문제지 뭐. 그리고 배경은 바로 요거. 알겠죠? 예. 네. 그래요.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다음. 예. 네. 이거 화학 반응식과 양쪽 관계인데 뭐 기본 형태예요. 여기 화살표 왼쪽에 쓴건 반응물이라서 사라지는 거고, 그렇지? 오른쪽은 생성물 생기는 거고. 어, 하나 빠진 개수 하나 넣어볼까? 전체 변화량, 전체 개수까지 해서, 그렇지? 전체 개수는 의미가 이거지. 예를 들어가지고, 3a, 더하기 b, 2c가 있다 치면, 3개 하나, 4개 사라졌죠? 마이너스 4. 다음에 생성물은 2, 더하기 2 생겼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증가한 거야? 감소한 거야? 감소한 거잖아. 따라서 몇 개씩? 두 개씩 감소한다. 그래서 3대, 1대, 2대, a까지도 뭐, 비례 관계 있다는 거야. 그 전체가 두개 줄었으면, c는 두개 생긴 거야. 만약에 전체가 4개 줄었으면 C는 4개 생긴 거고. 따라서 3대, 1대, 2대, 마이너스 C. 요 3은 A의 개수. 요거는 B의 개수. 요거는 C의 개수. 요거는 전체 개수. 요렇게 이해해 놓자고. 전부 다 비례관계. 다음에 요 문제는 좀 쉽게 풀려면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요. 이게 AB 넣었는데 이 small a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한정 반응물이 누군지 내가 찾지를 못하거든. 그런데 이 small a는 개수야. 개수의 최소값이 얼마야? 1이지. 따라서 스몰 a l 는1 또는 2 또는 3 등등등 갈 거라고. 그런데 b의 개수를 유심히 보니까 b의 개수가 1이거든. 이 개수가 1이란 건 뭐냐 하면 그렇지 여기 봐봐 하나 사라진다 이 뜻이야. 하나가. 이거 하나 사라질 때 a는 몇개 사라져? 세개 사라진다고. 즉그 말은 뭐냐 하면 이 반응을 완전히 바, 남아있는 반응물 없이 깔끔하게 다 끝내려면 B 하나당 A가 세개씩 있어야 돼. 즉 B는 요만큼만 사라져도 되는데 A는 이만큼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반응을 제대로 하려면 A의 개수가 더 크잖아? A의 개수가 더 크다는 이야기는 A가 더 많은 양이 필요해. 거꾸로 B의 개수가 1이야. 개수 최소값이거든 B는 가장 조금만 있어도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스몰 a l 는 1, 2, 3, 이 숫자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여러 개중 하나인데 b의 개수는 1이거든. b는 정말 조금밖에 안 사라진다고. 개수의 최소값. b는 조금만 있어도 돼. 그런데 딱 보니까 a를 b보다 더 조금 넣었잖아. b는 조금밖에 안 사라지거든. a가 더 많이 같은 양 사라지든지 더 많이 사라질 수 있거든. 그런데 a가 더 적게 넣었어. a가 다 사라졌구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오케이? 야, 0.5몰이 5부위야. 그럼 4부위는 0.4몰이겠지. 그러면 여기서 C가 얼마인지 뭔지 내가 모르겠지만 A의 수가 안 나왔으니까 C도 내가 모르는 거지. 그런데 뭐. 하나 확실히 알수 있는 건 전체 몰수의 변화알수 있잖니? 5몰이 4몰 됐어. 전체 감소했지. 마이너스 0.1몰이. 그렇죠? 제가 왜 동그라미 쳤냐고? 마무리. 화학 반응에서 개수는 처음에 있는 값이 아니잖아. 바로 뭐야? 변화량이잖아. 따라서 3대1대2 요 값은 변화량의 비 A까지 포함해서. 따라서 변화량의 비가 바로 개수거든. 그 개념 묻는 거야, 알고 있냐 해서. 따라서 A가 0.2 변했을 때 전체는 마이너스 0.1이다. 요 동그라미가 A의 개수에 해당하는 거고, 요 동그라미가 전체 개수에 해당하는 거. 따라서 a의 개수와 전체 개수의 b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쓰면 몇대 몇? 2대 몇? 1이라는 것이. 2대 정확히 말해서 마이너스 1. 그래서 네가 2면 너는 마이너스 1이고 행여아 자연수비로 가야 되니까 얘는 정수비 그럼 a 가 4면 너는 마이너스 2인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ac는 반은 개수인데 3이야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4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small a는 얼마? 2. 스 small a는 2. 그럼 마지막 요 마이너스 1 의미가 뭐였어? 반응물 개수 합에서 마이너스 1을 하면 생성물 개수가 나온다. 이 뜻이거든. 따라서 small c는 얼마? 2가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a하고 c 계속 구한 거야. 그래서 a도 2, c도 2. 답은 예, 3번. 이렇게 푸는 거죠. 그래서 말이 좀 길었는데, 아, 조금 요거 익숙해지고 이해가 되면 요 형태로 좀 알아놓으세요. 한정 발음을 찾는 거, 개수를 보고. 그 다음에 전체 개수 활용하는 것도 꼭 연습해 놓으셔야 돼. 그렇게 해 놓으시면 아마 19번 문제는 딱 보자마자 답이 얼마인지. 뭐 잘하는 친구들은요. 그러니까 지금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은 19번 문제가 정도다. 하면은 뭐 그냥 한번한 한 20초, 3 0초 그냥 풀어버릴 거예요. 익숙해져서 그런 거야. 그런데 내가, 아, 요런 것들을 처음 본 친구들은 요 19번 문제는 정리 좀 해가지고, 음, 이런 거구나. 저 연습하기에 딱 좋게 해놨거든. 이런 조건들을. 그래서 정리해놓고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내 생각엔. 다음 넘어갈게. 아, 화면이 작아서 조금 키웠는데. 그래도 작네, 이거. 아 진짜. 다시 제대로 만들걸. 이렇게. 하여튼 PPT 처음에 제대로 안 만들면 이래. 좀 이따 키워서 다시 보자고. 문제 한번 보고. 잘안 보이면 문제 한번 슬쩍 보세요. 어쨌든 이 문제는요, 음, 좀 문제가 좀 특이한 거죠. 근데이 읽고 나서 이해만 하면 쉬워, 별게 없다고. 그러니까 뭐냐하면 첫 번째 원소는 XY 두 종류인데 여기 T도 C 일 기압에서 XY 두 W 그의 부피를 내가 V 리터라고 해놨어. 아, 좀 치우자. 아, 정말. 어이, 저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V 리터인데 눈 씻고 찾아봐도 V 리터가 몇 몰인지 안 나왔어. 그치지그고 1몰이 몇 리터지도 안 나왔다고. 그리고 W를 깔지, V를 깔지, 몰수를 깔지 막 고민해봤는데 문제는 W를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W는 못 가는 거지 뭐. 그래서 에 예, V 리터가 W인데, 어? 온도 압력은 T도 C를 잡으러 온도 압력 같죠. 그럼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기체의 부피비가 몰수비잖아. 그래서 이거 V 리터하고 쓱 보니까 Y2를 W 그램 넣은 거야. 그리고 톡을 열어서 씩 뽑아내면서. 이 녀석이 V 리터 됐을 때 잠궜다는 것이. 아, 여기도 V 리터, 여기도 V 리터. 따라서 이거 V 리터나 이거 V 리터나 그렇지 몰수가 같은 거야. 그래서 실험을 좀 이해를 하면 처음에 나 이거 전부다 내가 이거 W 그을 집어넣었거든. 그런데 Y W 그 그런데 일부가 일로 빠져나가서 이 녀석의 질량을 주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 근데이 녀석의 질량이 아니고 여기 질량을 준 거야.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게 6g이 들어갔대. 그럼 여기는 몇 g이 있는 거야? 그럼 w-6g에 y2가 있는 거지, 그렇지? w 6 그런데 A랑 A가 둘다 VL인 거야. 가자고. 1몰이몇큰지안 나왔지만 그냥 이거 1몰로 까버릴게. VL가 1 m o 그래서 내가 쓰면 아1 m o 의 xy2가 Wg, 너 분자량이 W인 거네. 됐죠? 그런데 여기 보니, V리터니까 너 하나 있는 거야. 와, Y2 하나가, Y2 하나가, 여기 있을까요? 이렇게? W-6인 거지. 그러면 X 더하기 Y2가 W인데, Y2가 W-6이니까, X는 얼마? 그럼 6 되는 거지. 그래서 X 하나 원자량 구한 거야. W만 구하면 돼, 이제. 그럼 같은 식으로 두 번째는 XY 넣은 거지, 뭐. 그래서 X, Y를 똑같이 내가 Wg 그 넣었는데 밑에 있는 X, Y가 몇그 g이지? 하고 보니까 아래쪽이 8g. 그 그리고 애도 v 리터 하나 생겼다고. 음, X, Y 하나인데 하나가 무게가 얼마? 예, W-8. 오케이. 어? 야, X, Y2는 W야. 그럼 X, Y는 W-8. 여기에 내가 Y만 한개더 더하면 이게 W라니까. 그럼 거꾸로 여기서 y를 하나 뺐더니 w-8인 거야. y, xy2는 w인데 xy는 w-8. 그럼 여기에서 이걸 딱 빼면 뭐 나와? 그럼 y 하나 나오잖아, 8이라고. 다시 해줄까? xy2, 즉 x 하나에 y 두개 더한 게 w. 그런데 여기는 x에 y 하나 더한 게 w-8. 그래서 연립해서 y가 얼마냐 구하는 거지. 지워져버리니까. 됐죠? 이거예요. 별거 없죠, 뭐. 맞지? 응. 네.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만 하면. 따라서 y는 8이야. 8짜리 2개. 16. 거기에 6 더하면 따라서 w는 얼마? 2 2 떨어지네. 그래서 w는 20이다 해서 푸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20번은 딱 보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처음에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 응. 근데 알고 나면 푸는 건 별거 없는 거죠. 막. 그치? 응. 그래요. 그래서, 그나마, 여기 전체 모의고사에서 20번 정도만, 22번이 아니고, 20번 정도만, 조금, 그랬을 수도 있겠다. 19번 같은 경우는 화학 반응식 양식과 기본만 좀 알면 되는 것들이고 예, 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문제풀이를 맞추도록 할게요. 괜찮은 문제들이 몇개좀 있으니까요. 어, 조금 건져가지고, 음, 이제 복습을 조금 해놓기를 바랍니다. 복습? 뭐, 알아서 하세요. 예. 네. 예. 네. 걸로 6월 16일날 실시된 고의학력평가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